관찰봐요 어린이 친구들 안녕. 오늘도 동물을 관찰해보자. 우와, 오늘은 어떤 동물을 보게 될까? 오늘의 동물은 바로바로 코끼리, 영어로는 elephant. 모두들 안녕, 내 이름은 코끼리. 영어로는 elephant. 나는 기다란 코를 가진 동물이야. 너는 앞으로 테리아 상목 코끼리과에 속하고 기다란 코와 큰 귀, 양옆으로 튀어나온 상아가 특징이야. 우리는 육지에서 사는 동물들 중에서 제일 크고 제일 센 최강의 육상동물이야. 우와 코끼리는 기다란 코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주로 코를 이용해서 먹이를 먹고 물을 마신단다 코끼리의 코는 생각보다 힘이 세서 수백 킬로의 무게를 들을 수 있어 코는 우리에게 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코끼리의 코는 사람의 손 역할을 하는구나 신기하다 지금 코끼리가 먹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지금 코를 먹고 있어 우리 코끼리들은 대식가라 하루에 백0 0가 넘는 양의 식물을 먹어치우고 불뿌리부터 나뭇까지 먹을 수 있는 식물을 다 먹어치우는 초식동물이란다. 우리는 아무리 질긴 식물이라도 다 먹어버릴 수 있는 먹보들이라고 길쭉길쭉 코를 가진 코끼리 알리펜 항상 무리를 지어 사는구나 맞아 코끼리들은 무리를 이루어 살아 코끼리 무리의 우두머리는 나이가 가장 많은 암컷이고 모계 사회를 이루고 있어 어린 코끼리들은 무리에서 지내다가 다 크면 암컷은 무리에 남고 수컷은 무리를 떠나 홀로 떠돌며 생활한다고 해 어린이 친구들 우리 코끼리는 앵무새, 까마귀, 널고레와 같이 지능이 정말 높은 걸 알고 있니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학습할 수도 있고 장기기억력과 원어체계도 발달되어 있단다. 사람과 지낸 코끼리는 사람의 말도 알아들을 수 있고 악기도 다를 줄 알아. 나 정말 똑똑하지? 코끼리는 지능이 높아서 여러 가지를 할줄 아는구나. 정말 신기하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초저주파를 이용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할수 있어. <웃음> 내 발을 땅에 디던 몇백 킬로미터 밖에서 감지되는 또 다른 동료들의 초저주파동도 감지할 수 있다. 일쭉길쭉 코를 가진 코끼리 아리프 그래서 수영하는 것도 좋아해 열대기 후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 시원한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물장난을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단다 우와 코끼리가 강에서 수영을 하면서 놀고 있어 맞아 뿐만 아니라 코끼리는 5시간 정도 수영을 할수 있대 그래서 바다 쪽에 사는 코끼리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 가까운 섬까지 헤엄쳐서 먹이를 구해오기도 한대 코끼리의 수명은 제 10년에서 100년 사이야 사람과 비슷한 수명이지 제일 길게 산 코끼리는 아시아 코끼리로 89년을 살았대 사람과 수명이 비슷하다니 정말 신기하다 코끼리들이 모여있어 정말 귀엽다 아기 코끼리여도 크기가 정말 크구나 길쭉길쭉 코를 가진 코끼리 아가 음. 코끼리가 맛있게 먹이를 먹고 있어 맛있게 먹네 돌가는 코끼리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고 있니 코끼리야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 여기에 육식동물의 흔적이 있으니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빠르게 이동하자 일쭉 길쭉 코를 가진 코끼리 알럽듯 얼파면 이로 시작하지. 여기 어디서 맛있는 풀을 봤었던 것 같은데 어디? 여기인가? 다들 안녕 오늘은 코끼리에 대해서 관찰해봤는데 어린이 친구들 재밌었니? 다음에는 어떤 동물이 나올지 기대되네 어린이 친구들 다들 안녕 알아봤는데, 어린이 친구들 재밌었니? 코끼리는 기다란 코가 특징이고 정말 똑똑해. 코끼리는 영어로 elephant, 알파벳 이로 시작하지. 다음에도 멋진 동물 친구들과 함께 찾아올게. 모두들 안녕. 안녕. 구독 버튼 꾹 눌러줘.